자 아, 이제 시작. 시작이야. 시작이요. 어 이거 세우는거 있어서. 시어 하. 방송 예정이라는데요? 이제, 이제 시작할 거야. 아하. 여진이 없습니다. <웃음> <웃음> 여진이 없습니다. 어디 <웃음> <여진이 없습니다. 웃음> 어디? 여기 있어요. 헤이 너너 들어봐. 나 동동 하해요 이렇게, 이렇게 다 이렇게 동동으로 벌써아 오. <웃음> 오! o n 인사 o 요 o n 둘! 셋! o No! n No! No! No! No! No! No! No! No! No! 다 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이 슬픔을 달래보자 저희가 브이으로 이렇게 찾았습니다 맞아. 와우! 와우! 예. Yeah. 음? <웃음> 음? 자, 저희가 걸프로너츠에 이어서 Sweet Crazy Love로 네. 이렇게 다시 찾아뵙고 네. 네. 이렇게 마무리까지 네. 네. 해서 네. 행복했습니다 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러시죠? 했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아 네. <웃음>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네. 네, 어떠셨나요? 오늘 재밌게 보셨나요? 네, 네. 저희 무대 지금까지 여러가리 했는데 어떠셨나요? 댓글로 말해주세요. 말해주세요. <웃음> 분들에게 알려졌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뿌듯하고 기쁩니다. 너무 행복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웃음> 관심과 사랑이요. <웃음> 들려주셔서 고맙대아 맞아. 요아 아, 맞아. 아, 아 드리겠습니다 음, 아 아, 맞아. 아, 레이 진짜 잘 아, 맞아. 아, 그게 시간 긴 시간 동안 활동을 했는데 그 활동에 대해 팬분들과 많이 소통을 하지 못한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팬분들을 못 보잖아요. 신데요. 아, 그게 너무 슬쉽 아니야 그런 말하지 마. 아니야. 아니야. <웃음> 아니야. <웃음> 그런데 그러니까. 야 이거 아하아 아, 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 저는 음악 방송 외에도 막 예능이나 이런 거 해보고 싶었는데. 맞아 아, 맞아. 못해서 아, 약간, 아, 약간 자, 자, 아, 아쉽습니다. 그리고 약간 무대를 더. 좋았겠다 싶기도 야. 하고 지금 요즘 느끼는 거지만 요즘 들어 더 팬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웃음> 맞아요. 네. 맞아요 오늘 아침에도 진솔언니랑 저랑 막 얘기하면서 팬분들이 점점 많아졌는데 오늘 네. 끝이네요 그래서. 지금 마무리 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진짜 아쉬워요 <웃음> <몬> 여러분 어떠신지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남겨주세요. 소통이야, 소통. 소통. 대나무 <몬> 헬리콥터 <몬> 타고 돌아가고 싶지. 대나무 헬리콥터. 맞아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맞아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시작입니다. 일단 <몬> 뜬대요. 맞아요, 떨어져. 맞아. 저희 뜹니다, 뜹니다. <몬> 어? <몬> 애교 보여요 그죠? <웃음> 어, 아쉬움을 달래는 애교인가요? 어한 번씩 해볼까요? <웃음> 아 그럼 애교생이 지소랑도 해볼까요? 아맞아요막내가 어, 남매가... 하는거죠 아, 나... 아, 아 그렇죠 아, <웃음> 이런 불량은 원래 맘매뽕 하는거 <웃음> 자, 자 사랑의 메시지를 보냅시다. 사랑의 메시지요? 네. 애교로요? 애교로. 네, 애교로 이제 자. 이제 볼락이 <웃음> 조금 <웃음> 없어지니까 자 아, 하나 아, 하나 둘셋 예빈이는 애교 못하는데 이렇게 지금 너무 슬프고 이렇게 다시 자나고 싶은데 못해서 아쉬워요. 네 그러면요? <웃음> <웃음> 네 그만 놓을까요? <하나> 아 왜요? <웃음> 마무리 하면서, 이제 애교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쉬워하는 마음. 응. 준비 되셨습니까? 아, 아직이요 잠깐만. 아, 자. 네, 네. 네, 네, 한번 갈까요? 네. 오글토글이네요. 맞습니다. 힘내요. 힘내요. y e a 모든 걸 뭐, 뭐, 뭐. 이렇게 하다가 일주일 연기됐어요. 네? 네? 왜요? 네. 그런데 아쉬웠지만 일주일이 금방 갔어요. 그래서 아, 여기는 응. 수능 갔습니다. 수능 갔는데 이제 나 아, <웃음> 나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을 아, 뭔가 아, 아 나는 나는 아직 연예인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기자분들이 사진 찍어주시네 그치, 약간 아, 이런 아, 느낌. 아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열심히 받고 딱 들어가서 친구들이 딱 들어가는 순간 굉장히 조용했어요. 응. 교실에 들어가는 순간. 그래서 뭔가 뭐지? 내가 여기서 숨도 쉬면 안 되겠다. 뭔가 아아 수능이구나. 약간 이런 수능 생각해서 을 자리에 앉았어요. 자리에 앉았는데 저만 노란 머이였어요 어이구야. <웃음> 그래서 <웃음> 그래서 아 나가야겠다. <웃음> 그래서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친구들이랑 이렇게 하고 나가 네. 시험을 이제 보는데 생각보다 시험이 뭔가 그냥 학교에서 보는 시험과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뭔가 기대했던.. 기대는 엄청 했는데 뭔가 다른 게 별로 없고 다른 거라고 하면 급식 대신 도시락을 친구들과 하는 아 것같아 그게 제일 좋은데요 네. 네. 네. 너무 기대돼요 진짜 그런데진솔언니는수능 굉장히 도시락을 열심히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네 아하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네?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네?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저 도시락요? 네. 네 저는 엄마와 함께.. 아 <웃음> 깻잎 주먹밥도 만고 <웃음> <또 맛있게 웃음> 어, 맛있겠다 김밥도 만들고 과일도 사고 <웃음> 와 아주 그냥 이렇게 한 바구니 들고 왔어요아이 <웃음> 아, 어, 이제 립시 도시라는 아, 여진이가 나왔잖아요. 아, 아, 진짜 어땠어요? 진짜 감동 먹었어요. 진짜 여진이가 이제 여진아 보고 뭐 있지? <웃음> 나 정말 너한테 감사다고몇 번을 말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여진아 정말 맛있었고 어, 여진이가 또막 그렇게 했어요. 저 제가 이제 늦게 들어왔는데 그때가 한 새벽 2시쯤이었어요 근데 음. 여진이가 음. 제가 2시쯤에 갔는데 여진이가 자, 저보다 늦게 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음. 아침에 딱 일어나서 도시락통을 이렇게 딱 들고 열어, 뭐가 있지? 이렇게 딱 열었는데 거기에 쪽지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쪽 보자마자 여진아 <웃음> 만들 때 옆에서 꽂히었어요. 아니 네. <웃음> 아, 진짜 여진이가 주로 아, 만들었지만 멤버들이 다 같이 옆에서 도와주더라고요. 말로 만들었습니다. 말. 여기서 도화면 좋을 것 같아. 여기 훈련장 낭. 아 근데 아또 중요한 건 이게 제 숙소인데 방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 들어가지 말라고. 언제 아, 끝나요? 아, 아, 그래서 언제 끝나요? 이러데 아직 안끝나서 들어오지 말라서요. 저 밖에서 이렇게 기다렸다가 아안 되겠어요. 저 자야겠어요. 이러들어가서 <웃음> 네. 그막 맞아요. 셜리는 2년 남았네요. 아 벌써 2년이라니. 어때요 어떨것 같아요. 지금 말 듣고 네. 저의 말도 들었잖아요. 네. 일단 어때요? 저는 저도 약간 기대됩니다. 어떤 거요? 도시락이. 언니들. 내가 기대하자니까. 고 아? 너너너 샀어? 안 샀지. 마루 마루. 아아 마루만 샀지. 저기만 이거 이게 좋을 것 같아. 요즘. 대신 공부를 열심히 하신다면? 아제 당연하죠. 열심히 해서 만점 받겠습니다 정말? 아니요 수능 만점과 최애 예의만 끊가요 뉴스에 나오는 니까 그럼 인사하시면 대박 나겠다 제발 부탁해 <웃음> 그럼 <웃음> 내가 진짜 100만원 줄게 아 진짜요? <웃음> 아 갑자기 의욕이 아주 오냐 아, 좋아요 안좋아요 아, <웃음> 아 그래서 저 이제 좀 있으면 졸업합니다 선임되면 뭐 우선 저는 뭐 하고 싶냐면요,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요. 아. 우선은 운전 면허를 따고 싶고요. 아. 그리고 음 멤버들과 놀러 가고 싶어요. 아. 밤늦게. 밤늦게. 음, 뭔가 학생 밤늦게 돌아다니면 뭐 학생이 밤늦게 돌아다녀? 아, 그래서 아 어, 그럼 예림이 세요와 안녕. 응 <웃음> 할게요. <오랫게요>. 아, 아. <웃음> 그럼 저도 2년뒤2년 뒤에. <웃음> 2년 뒤에 <웃음> 네. 학생. 졸업하는데 응. 진솔 언니 졸업하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 그렇죠. 어떠세요? <웃음> 이제 학생 신분이 끝이네요. 이제 끝 이제 졸업 다, 졸업 시즌이 다가오네요. 그렇죠. 어. 여러분들 졸업하시는 분들 또 수능 보신 분들 어떠세요? 맞아요. 지금 댓글로 남겨주세요. 남겨주세요. 아, 어, 어. 어. 보시고 어. 계시겠죠? 겠죠? 그렇겠죠? 어떠세요? 저 수능... 졸업하는 <웃음> 기분. <웃음> 졸업하는 기분 어떠십니까? 기분 어, 졸업하는 기분 이 없네요 아직 안 올라와 왔어요 아, 수능을 16년 전에 아 하셨다고? 아 16년 전에 수능은 어땠나요? <웃음> 16년 전은 어떠신니요 어, 많이 달라졌나요? 학교를 떠나게 되어서 아, 그리고 맞아요. 저는 제일 슬픈 게 무슨 교복을 못 입잖아요. 교복을 먹고 그래서 교복 진짜 남은 시간 동안에라도 진짜 열심히 입고 다니면어요 <웃음> 주말에도 입어야겠다. 연습실에서 아, 교복 입고, 아, 입고. 교복 연습실. 와 <웃음> 실감이 안 난대요. <웃음> 맞아요. 저도 뭔가 항상 학생일 것 같았는데 특히 고등학교 졸업할 때저 응? 진짜 성인 되기 싫었거든요. 저도 약간 교복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맞아 초조 언니 진짜 좋아요 맞아요 한 아, 네. <웃음> 교복 교복 <웃음> 저 교복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진짜 고등학교 졸업할 때 졸업식 전에서 울 뻔했어요 그래서 거의 <웃음> 밤에 잠을 못 잤어요 헐립시도 그런가요? 저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전 지금 이제 몇 개월 남았죠? 3월에 졸업을 응. 한 4개월? 2월에 졸업이야 2월에, 2월에 졸업. 졸업이에요? 그렇지 아3월에 입학인 건가? 응. 그러면 3개월? 3개월 <웃음> 남았네요 헐 너무 <진짜>. 아, 상해 <웃음> 어떻게 여기서 너무 싫어요. 아 저는 성인 되고 싶어요. 빨리. 맞아 이렇게 의견이 나뉘는 것 같아요. 막 네. 성인이 빨리 되고 싶은 사람도 기대돼요. 있고, 아니면 학생 때가 좋다는 사람이 있고. 아 맞아요. 근데 예림이도 막상 체리도 막상 되면 이제 그럼 죠 이제 딱고3 이제 지금 나쯤 되면 네. 이제 실학. 아 진짜요? 아지금이 아, 즐기는 거 아니야? 예성인이잖 네. <웃음> <웃음> 네! <웃음> 아, 졸업하면 아.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 가야 하나. 연습실 가야 졸업하면 이제 <웃음>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고. 아침밥을 먹고. <웃음> 먹고, <웃음> 먹고. 이제. 전, 저는 그랬어요. 약간 그 등교, 등교 시간에 음. 버스, 이제 학생들이 보이면 이렇게 혼자 바라보면서. 아..좋을때다 언니 아, <웃음> <웃음> 네. 아 맞아요 교복이 정해지지 않고 계속 사복 입어야 되잖아요 아 맞아요 근데 저는 뭐라 해야 되지? 사복이 더 어, 좋아요 뭐? 맞아요 저는.. 아 저는 사복그칙 <웃음> 어, <웃음> <칭구 칭구. 웃음> 좋아해서 맞아요. 평소에도 교복 입을 때도 있고 사복 입을 때도 이렇게 번갈아변면이 있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교복만 입으면 그러니까 옷을 사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음. 옷을 사는 데 교복만 입으면 뭔가 음. 아깝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뭔가 연습하는데 음. 막 청바지 입고 음. 연습할 수도 없고 그쵸, 저, 그쵸. 치마 입고 그쵸. 연습할 수도 없고 막 그쵸. 그래가지고 그쵸. 너무 아쉬워서 학교 갈 때라도 살짝살짝 살짝 입습니다. 맞아요. 근데... 네. <웃음> <웃음>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좀 교복만 입으려고 아 졸업할 죄송해요. 때까지 이제 졸업하면 결혼 못 입으니까 그 정도 <웃음> 어 리본이 사무패션 찍으십니다 하하 어느 자리 보세요 하하하하 하하하 <웃음> 옷가게 차려주시면 돼요 정말요 <웃음> <웃음> 응응돌아가몽 응? 응. 인상이요 돌아가몽 같아요 아아아아아 아. 아. <웃음> 아. 아, 그냥 주머니 있어요 사실 <웃음> 아, 주머니 헐 내년에 고3이시래요 와아 <웃음> 고3 <웃음> 내년에 고3이면 아이고 어, 어떡하나 <웃음>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웃음> 파이팅! <웃음> 아니, 맞아, 파이팅! 파이팅! 내년에 <웃음> 어 저희 그러면 12명의 소연들이모일텐데 12명이 같이 응원해드릴게요 맞아요 오. 저희 12명이 소이 괜찮죠? 네 좋은거 같아요. 같아요 아직 아 진짜 고3 힘내세요 <웃음> 네 파이팅 파이팅! <웃음> 어 이제부터 시작했네요 고3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맞아요 <웃음> 즐겁게 맞아요 고상생활 마블 비 공부보다는 아 공부도 중요하지. <웃음> <웃음> 중요하지만 공부도 중요하지만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또 공부가 아, 안 돼요 맞아요 맞아. 좀 맞아. 즐기면서 좀놀때 놀고 네. 할땐 하고 네. 이렇게 이게더 공부에 집중할 수 있을 거예요 맞아 맞아 하화하팅 저희 팬들은 뭐 맞아 다아맞요 맞는 다들 알아 맞아요. 내년에면희진언니랑 현정원이도 맞아야 되네. 진도 제가 빠져야저 이제 중명본 <중요한> 이제. <웃음> 음, 점점 성인이 늘어나고 있어. 와! 와! 대박 큰일 났다, 어떡해요. 어, 이달의 성녀가 아니라 이달의, 이달의 네. 성인? 승녀, 승녀. 녀 너무 작지 않아요? 아니요 <웃음> 다볼수 있습니다 아희진이한지 도시락 반찬 못살 거예요 음. 만약에 싸게 음. 된다면 우선은 희진이는 음. 저랑 입맛이 굉장히 맞아요 맞아요 진짜 잘 맞아요 아. 진짜 잘 맞아요 희진이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먹고 싶은, 그날에 먹고 싶은 걸 싸줄 거예요 좋은 맛은 거에요 그치? 정답한 그리고 현진이는싸면서 예. 맛보는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다아으면 맛있다 맛볼까요? 아, 면 <웃음> 뭔가 뭐라 해 된장찌개 이런 거 좋아하고 그냥 현진 언니는 와. 고기 좋아하고 시 어, 고기 고기 어, 좋아하고 뭔가 밥 한식 그렇죠 아, 한식 싸줘야 돼요 현진 이는아 음. 만약에 음. 최리는 저도 일단 희진 언니는 단거맞단 음. 거랑 나같아네 현진 언니는 약간 저도 약간 국 같은 거라고 해야 니다 집밥 그러면 간 저는 과일을 열심니까 야, 이거 뭐죠? 열히 깎고 이제 디저트. 아, 시시시 케이크 만들어서 드니을좋아요 케이크요? 만들어서 주세요. 네 그렇게 과하게. 요시간니까 네. 아, 그렇죠. 저 저. 케이크, 아빵도 있었네요. 빵 근데 슴슴빵 먹으면 안 돼요. 그 근데 수능날 보통 죽을 많이 싸가더라고요. 왜냐면, 체하면 안 되고, 소화가 잘 돼야, 이제 집중도 잘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평소에 먹던 거를 계속 먹어야죠. 아, 그럼 어, 평소에 먹던 거, 샐러드? 아니에요, 알았어요. 치소, 치소. 좋아, 정식. 음, 이날에 소녀 하면 음식이 빠질 수,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음식을 수 없죠. 그죠. 음식할수 없죠. 오늘의 추천 메뉴 하나씩. 아, 제가 아까 미니 팬미팅 때 수제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음, 지금은요. <웃음> 바뀌었나요? <바꼈어요? 웃음> 또 바뀌었다. 지금은 아까 진솔 언니가 말한 만두국을 먹고 싶어요. 아, 닭만두국. 아, 아니, 떡 빼야되나? 뭐요? 아닌가? 아 그럼 나는 떡 대신 칼국수를 넣겠어. 아 그럼 아 칼국수랑 만두요. 아, 아 맛있겠다. 그럼 인정. 음, 그럼 동의. 아 저는 요 떡볶이요. 안해 아빠가 해야 돼. 변화무이야 떡볶이. 네. 어 저는 어 이제 날씨가 춥고 맞아. 그러니까 요즘 뜨끈 뜨끈 뜨끈한 게 당기더라고요. 그렇죠 그 아, 아까 떡만둣국을 했는데 네. <웃음> 이번에는 <웃음> 조금 얼큰하게. 음. 뭐 부대찌개 아니면 아! 괜찮죠? 괜찮아 괜찮죠? 괜 괜찮죠? 괜 괜찮죠? 괜죠 괜찮죠? 괜찮죠? 괜찮죠? 괜찮죠? 괜찮죠? 괜찮죠? 괜찮죠? 죠 괜찮죠? 괜찮죠? 괜찮죠? 괜찮죠? 괜찮죠? 괜찮죠? 괜찮죠? 괜찮죠? 괜찮죠? 괜죠 괜찮죠? 괜찮죠죠이죠 많이 많이 알리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네. 맞아요. <웃음> 여러분도 저희와 함께해서 지고 오셨나요? 저요. 얘기해주세요. 얘기고 <웃음> <웃음> <듣고> 싶어요. <웃음> 소통 하고 싶습니다. 맞아요. 오늘은 뭔가 저희끼리 저희만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 이 자리 마련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많이 많이 댓글을 남겨주세요. 친해진 <웃음> 연예인이 아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이요? 어, 저는 저는 김립이랑 체리랑 친해졌어요. 아, 음. 저는 어 지나가는데 되게 예쁘더라고요. 어 진솔 언니? 어 진솔 언니랑 어 거기 옆에는 한 귀엽게 생긴 체리랑 라 애가 있는데 엄청 아, 친해졌어요이거 아, 활동하면서. 네. 저도 이번에 금발 머리가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얼굴 짬짝이었어요. 아, 아, 아 정말요? 아, 아 다행이다. 우리 그래서 친해진 사람인 이렇게 친해진 분. 네. 아 있어요. 어 김소희님. 아. 그래. <웃음> 나름 친해졌죠?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도 너무 예쁘시. 너무 예쁘셨어요. 아, 예쁘십니다. 예쁘십니다. 예쁘십니다. 예쁘십니다. 예쁘십니다. 예쁘십니다. 다들 친해지고 싶어요, 사실. 맞아요. 재미있는 에피소드 이야기 해주세요. 뭐가 <웃음> 에피소드? <웃음> 어떠? 어, 어디서 뮤비 뮤비 촬영장에서 나 그냥 우리의 해. 일상생활? <웃음> 일상생활? 미리 수능표 그 수능 수험표로 하고 싶은 거 있다면 계속. 아 저 지나갈 때마다 수원표 들고 면뭐 공짜로 해준다고 할인해준다 이런게 음, 너무 맞아요. 많이 보였는데 딱 막상 제가 되니까 안보이는거예요 세상에 아, <웃음> 왜 안보여 왜 그래서 세상에. 약간 살짝 억울하지만 뭔가 제가,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뭔가 오래 찾아봤는데 내가 못보는거겠지 하고 찾아봤는데 음, 놀이공원이 우선 첫번째 음. 놀이공원이 싸더라고요 그래서 <웃음> 멤버들과 다같이 물론 동반 1인까지 밖에 안되겠지만 <웃음> 음. 멤버들과 다같이 놀이공원을 가고싶었어요 네? 오, 네. 그리고 두 번째, 영화를 보고 싶어요. 아, 이 네. 네. 네. 네. 네, 영화를 보고 아. 세 번째, 쇼핑도 하고 싶어요. 이렇게 네. <웃음> 하고 싶어요. <웃음> 다 하네요, <웃음> 다, <웃음> 다 하네요. 네. <웃음> <shap> 마지막으로, 먹을 거. 아, 먹을 거. 같은데, 할인 되잖아요. 음. 어다니는 할인 쿠폰이네요. 맞아요. 저랑 이 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어요. 같이 <웃음> 다요 어, 같이 다녀요. 다가요 네. 말한 마디씩 해주세요 한 마디씩 음. 맞아 아까 내년에 고3이아 어, 맞아요 분이 그래서 그러면 음. 한 마디 해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자극하시는 말? 어 수능 만점 받으면 만점 너무 부담스러울까? 응 음. 수능 잘 보면 저희가 칭찬해 줄게요 <웃음> 사랑해 줄게요 용 <웃음> 자극이 안는건 자극이 안 되나? 아 뭐? <웃음> 이런 이 공약을 걸어야죠. 어, 공약을 걸어야 돼요. 뭐 하고 싶은데, 이런 거면안 돼요. 진짜 만점 받아오면 어떡해요? 어. 에이. 에이. 수능 잘 보시면 공약을 한번 걸어볼까? 음... 진솔 언니만. 수능 <웃음> 받읍시다. <웃음> <하십시오>. 진짜요? 뭐가 <웃음> 어... 있을까요? 추천해주세요. 진솔 언니가 밥 사준대요. 어? <웃음> 이번 애교고 애교 러뭐 응. 애교 애교 애교. 애교, 게, 애교. 애교 세트 어때요? 좋아다좋아좋 이거 자극이 자됐으면좋겠네요 노래도 불러드릴게요. 오. 오. 좋다 좋다. 저, 저, 저, 저. <웃음> 어. 내년에 쓰는 건데요, 제 애교 보러 <웃음> 진짜 좋아. 좋아요 좋아요 근데 서로 잘, 잘 보셔야 돼요 <웃음> 기준, 기준은 정해야겠어요 기준 여러분 파이팅! <웃음> 정해야겠어 정해 <웃음> <웃음> 여러분 파이팅! 기준 2등급 이상이요 어, 그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3등급 갑시다 아니야, 2등급 해야 돼 그래야 잘 보셔야 아아 돼요 아, 아, assets, 예, 아, 알죠, 알죠. 기준은 높게, 꿈은 크게 꿈은 크게 크게 미비 영화 보고 싶다는데 좋아하는 영화. 음, 어떤 거든 다해. 저는 그런 영화요. 어, 뭐지? 약간 어바웃 타임 같은 그런 아 영화. 약간 네. 좀 잔잔한 그런 사랑 영화? 영화? 영화. 오, 오 외면해요? 그쵸. 진짜. 그쵸? 뭔가 액션가 이런 어, 거. 액션 진짜 저는 어? 액션. 아, 거기 탐구에서 아는. 네. <웃음> 간단하게 막 약간 사람들이 다 약간 지루하다, 졸리다 하는 그런 영화를 되게 좋아하고 음. 그리고 애니메이션은 미녀와야수 정말 좋아합니 <웃음> 약간 진짜 러브스토리 좋아하시다보네요 아 근데 저는 미녀와야수를 좋아하는 이유는 러브스토리라기보다는 뭐라 해야되지그 OST 아, 아 맞아요 그리고 뭔가 그냥 그 분위기 자체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아, 너무 너무 귀엽고 너무 좋아요 저는 그래서 아 맞아요 어 리비가 써준 부적으로 공부하고 계시네요. 아, 정말요? 아, 제가 <웃음> 요즘에, 어, 요즘에 엄청, 뭐라 해야 되지? 부적을 되게 많이 그렸어요. 한, 한 번, 한번 회사를 하면, <웃음> 아, 진짜 여섯 분인가? 아,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꼭, 맞아요. 맞아요. 맨날 부적 그려드리고 막 그랬어요. 아, 진요 <웃음> 기억에 남는 탐구. <웃음> 저희, <웃음> 저희 <웃음> 오늘도 재밌어서 봤는데, 맞아요. 최근에 공개되었던 인간 극장을. <웃음> 이거 아주 재밌어요 아,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재밌으셨나요? 네, 한국 어떤... 어떤 화가 제일 재밌으셨는지 얘기해주세요 네 얘기해주세요 얘기해주세요 네. 어, 폭 콩나마 랩은 노노노 <웃음> 어우... 저한테 는 말이죠? <웃음> 네, 알겠습니다 <웃음> 아니에요, <웃음> 네,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웃음> 한국어를 배우고 싶으시대요 네, 아, 한국어 진짜 어렵죠. 근데 엄청 많아요. 유창하게 하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진짜 좀 신기했어요. 진짜 아, 최고십니다. <웃음> 아마 지금 계속 수능 얘기하고 있어서 그렇지만 학교에서 가장 재밌었던 일화 풀어주세요. 아, 아 그랬죠? 아, 뭔가 가수 될까? 가수 이렇게가 아닌 학생으로서의 아, 재밌었던 일화 아, 아, 재밌겠다. 난뭐 있지? 자 한번 생각하는 시간 가져볼까요? 뭐가 <웃음> 있죠? 아 나는 나뭐 있지? 음. 어 먹은 게 없는데 기. 그러니까요 먹은 게 가장 <웃음> 행복했고 음, 음. 친구들이랑 그냥 놀러 가는 그런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언니들은 그거 급식 최 최대 몇번 받아보셨나요? <웃음> 어, 저는 더 받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목소리가> <목소리가> 왜냐면 저는 급식 먹고 매점을 갔기 때문에. 아 저는 매점에 무슨? 왜 얼마나 받으신 거예요? 아 어. 아니, 그거 최대 3 판밖에. 밖에? 밖에라는 음. 지금 돈을 그 정도 내지. 이게 초등학교 때. 초등학생 아 때. 나는 초등학교 때는 급식 차가 왔었어. 아 맞아요. 급식 차. 차가 그래서 해서. 엄청 많이 퍼서 음. 막. 막 뭐지 남는 막 이제 뭐지 그 당번 있잖아요. <웃음>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급식 당먹빼 마지막에 받으니까 남는 거 내가 다 먹고 막. <웃음> 맞아요. <그랬지>? 어렸을 때부터. <웃음> <웃음> <ten 인간이> 최고였죠. 히히. <웃음> <그래서 웃음> 뭐지? 아 급체는 급체 3 급체. 저 듣고 있어요 아, 아, 아 맞아요. 맞아요! 단역을 아, 선택하신 김에 한분을 불러주세요 저는 그런데 예고했어요 아, 아, 알겠습니다 다녀가요를 잘 탐내고 있어서 아, 진짜. 근데 다녀가는 체리가 있는데. 어, 나 해주세요. 네, 그래도 뭔가 다녀가요 부르는 리비의 모습 상상이 안 돼. 어 돼요? 맞아요. 한번 불러주세요3 현진이 3 따라가세요. 쓰리. 어떻게 3 했지? 좀 뭔가 했지? 되게 모양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래. 럼 이건 이거나데 현진이 어떻게 따라지? 예, 이좀 이렇게 하지 약간 게. 입이 네모네 해야 돼. <웃음> 그게 포인트. 이 어떻게 해야 돼? 어, 예전 뺐어요, 예전 뺐어요.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좋아요. 달려가요. 음. 자, 저희 여기서 저희 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아,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왜요? 아, 왜요? 아, 맞아요. 맞아요. 왜요? 맞아요. 왜요? 맞아요. 왜요? 맞아요. 자, 저희 새로운 소녀가 드디어 맞아요. 두 달만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두달 그렇죠. 만에 새로운 소녀 이브가 나왔잖아요. 네. 아홉 번째 소녀 이브 언니가 등장을 했습니다. 아, 이번 티저 다들 보셨나요? 보셨나요? 보셨죠? 보셨나요? 보셨나요? 보셨나요? 보셨나요? 저희 죠작무작못 <웃음> 보신 분들을 위해 한번더 보시고요. 누군가요? <웃음> 네. <웃음> 저희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그리고 오다이 사클. 예. <웃음> 뭔가 지금 기분이 오묘해요. 맞아요, 맞아요. 어때요, 최리? 일단, 제가 뭔가 여덟 번째로서, 지금으로서는 마지막이었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제 뒤에 한 분이 또 나오게 되다니, 좀 뭔가 기분이 묘하네. 최리 어, 선배 됐는데! 와! 이 느낌! 근 진짜, 그리 이제 딱 아홉 번째 소녀가 등장하면서, 네. 오드에 서클이 딱 이렇게 마무리가 딱 되는 것 같아서, 뭔가, 아. 진짜 뭔아 네, 아, 너무 슬퍼요. 근데 아프디님나와서 아, 기쁜데 맞아요아무래도 <웃음> 점점 이제 2부 어, 나오고 이제 3명 남았잖아요. 어, 그렇죠. 완전체가 다가오니까 뭔가 그 모습이 상상이 그렇죠. 되면서 맞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완전체가 재밌을 것같요 진짜 저희 맨날 이번에 오디션도 활동하면서 진짜 하루에 <웃음> 한 번씩 완전체 내시면 좋겠다. <웃음> <진짜> 완전체 활동주면 좋겠다. 이말 맨날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더 시끌벅적하고 뭔가 네.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다려 주시겠습니다. 아 빨리. 여러분도 많이 기대, 기대 되시죠? 되시죠? 저희는 사실 연습실에서 이제 3분의 1 친구들과 같이 지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확실히 인원수가 많은 게 재밌더라고요. 궁금하시다?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한한두명 아, 빠져도 막 아, 빙, 완전 빈공. 네. 오, 맞아요 음? 지금 하트가 20만이 넘었어요 <웃음> 와우! 박수! <맞죠>? 알라크! <웃음> 감사합니다 아 와구마구 눌러주세요 와우! 완전 완전 기대된 아, 저도 너무 좀 기대돼요 진짜 기대돼요 진짜 재밌을 것 같아 진짜 진짜요 왜냐면 저희 그오드와서클 음악방송 다니면서 세명뿐이요 요즘에는 그룹들이 다 인원수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드릴 때도 뭔가 목소리 자체도 차가워져서 그래서, 그래서 리비가 막, 아, 막 소심해지는 것 같아요. 막 아, 이러면서. 제가, 아니야, 당당해져야 돼. 당당해져야 돼. 어떻게 완전 차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진설 언니, 이브랑 아, 같은 97, 97 라인이잖아요. 그렇죠. 97, 97, 97. 네, 친구. 네. 저는 음. 하수에도 좋았지만, 이브까지 이렇게 세 명이 되니까. 아, 부러워요. 아, 좋아 친구 두명이됐어요 아, 아, 부러워요. 그러세요? 네, 제가, 제가 친구가 생기니까, 예린이가 진짜 부러워하더라고요 부러워요. <웃음> 저도 친구야. <웃음> 왜, 뭐지, 뭐지, <웃음> 아, 여진이, 아, 여진이잖아. 여진이 아니, 여진이, 여진이란 말이 여진아, 여진아. 여진아, 놀자. <웃음> 아, 눕시다, <놀자>, 눕시다. <놀자. 웃음> 아, 이브 티저 본 소감 음. 댓글로 남겨주세요. 맞아요. 어떠세요? 이브 이번에 엄청 예쁘 나왔않아요 맞아요. 네. 티저 사진 짜 너무 예뻐요. 그 웃는 모습이 정말 맞아요. 전이거 맞아. 맞아. 너무 좋아요. 이번 리가 이거야. 파도줄 야 아니야. 공 <웃음> 모양이에요. <입고 웃음> <입고 웃음> 아, 네. 맞아. 요 시원하게. 네, 시원시원하게 진짜 크고 네. 그리고 웃는 게 너무 네. 예뻐서 네. 진짜 예뻤어요. 네. 웃는 게 진짜 예뻐요. <웃음> 음. 아, 티저 비트 오 짱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비하기 여기 말로만 하지 말고, 네. 공개되었던 티저, 다시 한번 봐볼까요? 아, 좋아요. <웃음> 저희가 보긴 봤지만, 어, 다좀 따로 봤잖아요. 맞아요. 맞아, 따로, 맞아. 따로, 맞아. 따로 봤어 따로, 따로 봐서, 한번 같이 감상해볼까요? 좋아요. 어, 이거 네. 마치 저희 그, 오드서트공개된기 전에.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자, 여기 있습니다. 24초. <웃음> 24초. 여러분도 <웃음> 함께 봐요, 우리.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 잠시만요. 이거 다리 바꿨어요. 맞아요. 아시죠? 맞아요. 아시알아알아아시 색도 바뀌었어요. 네. 어, 골프를 어, 치고 어, 있습니다. 아시아. 자세가, 좀, 사과. 저, 멋있겠다. 저기 인 정도에 내가 훑어보고 있었는데. 맞아요. 안녕! <웃음> 맞아요. 그래 아, 진짜 예뻐 웃는 게 너무 예뻐. 진짜 추억 <웃음> 같다. <쉬웠다. 웃음> 아, 저 뭐야?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무용실에서 <웃음> 춤을 <웃음> 추는 거. 맞아요 뮤비 촬영관에 사실 저희가 함께 갔어요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네, 함께 갔어요 <웃음> 네, 그러면 탈락이 <웃음> <달래에> 기대해 주시고요 <주셨나요? 웃음> <웃음> 이만 <이마> 이렇게 땡겨 <웃음> 네, 네, 네, 죄송합니다 같이 <웃음> 네, 갔는데, 어, 언니가 엄청 추웠을 것 같거든요 그날이 되게 <웃음> 엄청 추웠단 말이에요 <웃음> 어... 그래가지고, 어, 이번 언니 하는데 너무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서 뿌듯한다 <웃음> 이렇게 티저가 나왔는데 각자 티저가 나왔을 때그 느낌 아 맞아 알자 알자 또 이제 또 알자 알자 이제, 이제 또 새로운 시작이었잖아요 이제 어, 새로운 아, 시작 네, 컨셉도 이확 바뀌고 뭔가 <웃음> 네, 저도 이제 찍으면서 아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제 티저가 <웃음> 딱 나오면 이제 빨리 이게 새로워진 막 하면서 <웃음> 또 시간 나올 때까지 새로워진 것 타면서 딱 찍으면서 이딱들어면와 나왔다 딱 들어가서 또뭐막 그랬었죠. 무슨 <웃음> 업어졌어요? 아 진짜. 진짜 나오기까지 막 긴장돼가지고 막아 어떻게 어떻게 엄마 어떻게 어떻게 이러게 이렇게 이랬게빨 과연 예쁘게 나왔을까 아, 아, 네. 물어봐, 이러면서 딱1 2 시가 되기만을 기다리요 네. 기다렸죠 아, 계속 기다렸어감사합니다아갑다 갑자기 그대로 돌아와주네요 그죠 이번에도 <웃음> <웃음> 두근두근 두근, 하시겠죠 맞아. 네 아, 같은 마음일 거예요 맞아요 같은 맞아. 마음이죠. 맞아. 맞아. 맞아. 어떻게 새해를 보내보시니? 새해. <웃음> 어 벌써 새해요벌써 <웃음> 크리스마스 무대 이전에? <기존에? 웃음> 새해.. 새해는 저투투예요 떡국 먹어야죠 떡국 졸업도 하고 이제 그냥 성인이네요 <웃음> 아! 어? 성인 아 싫어 <웃음> 두분다 성인 <웃음> 어, 제가 떡국 해드릴게요 어, 아, 맞아요 아, 기대하겠습니다 맛은 고장고사니다아 근데 손을 낼거예요 떡국 왜 이렇게.. 이렇게.. 어 일만 큼해가이만서 이제 나는 얘들아 떡국 먹자. 만떡 먹자. 먹자. 너는 새해 어떻게 보낼 거야? 너네는 새해? 새해 어떻게 보내고 싶니? 아 저도 진수 언니가 끓여주신 떡국을 먹고요. 아, 그리고, 그리고 <웃음> 언니가 놀러를 가야죠. 음뭐 음, 할까요? 특별하게 새해니까. 한복 입고, 남자 세배 오늘... 설배... 와, 괜찮아요? 네? 어, 아니,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한복 <웃음> 입고, 저는. 아, 맞아요. 한복 가고 한 싶습니다. 아, 추석, 추석 때 한복을 네. 못 입었을 때. 약간 새해 네. 설날이라도 그렇죠. 음. 그런 적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요? 나쁘지 않을까요? 새해는 그리고 마가좀 새롭게 버킷리스트 같은 걸 한복 입어서. 좋아요. 그거를 하나하나씩 체크하면서 2018년은 좀더 하고 싶었던 거 그런 걸 해가면서 의미있게 시간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음, 이분 티저 반응이 나왔어요 티저만 봐도 아름답대요 아, 맞아요. 맞아요 노래 좋대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맞아, 그, 노래 노래 좋네. 인정합니다 맞아요 진짜 저는 네 제일 좋았어요 노래도 인정하고 외모도 인정하고 아, 아다 잘해요 다 잘해요 이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아 크리스마스 노래 불러주세요크리스마스는 축복을 크리스마스 m p o c h r i s t 스 a s and s a n 고 싶어요? 크리스마스 아, 그, 선물 받고 싶어요 산타 할아버지께 산타 그 s Santa. 면그 선물 완전 많이 받잖아요 아, 아 맞아 Santa. Santa. Santa. 스 a n t a s a 덕케로 진짜 뮤직비디오 보면서 꼬르륵 쳤잖아요. 너무. <웃음> 저도요. 진짜 네. 너무, 뭔가 너무 그 배경이랑, 그리고 진짜.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 아. <웃음> 언제 금발머리를 할까? 리금발머할까 해주세요 오고 나요가요 어때요? 아니에요? 아니면 아,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 좋아요 아니 그, 바로 포기 대표님 오와서 캐롤이요 그래요, 어, 아, 네. 그래요. 어, 그거 외국에 공무원 산타가 있대요. 아, 어. 어, 진짜요? 음, 아, 산타가. 어, 오, 직업, 직업으로 산타가. 직업 산타가. 시에 <웃음> 신기하다. 조금이라도 자랑해주세요. 자랑? 무슨 자랑해? 자기 자랑 뽐내기? 자랑 뽐내기 타임? 어, 이거, 약간 또 오글거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진짜 정말 못하겠어요. 아 아니야, 우리는, 우리 컨셉은 적극적인 uh 소녀야. 맞아. 아, 맞아요. 적극적인 소녀. 자, 가위바위보. 아아 가위바위보. 가이. <웃음> <한 acid> 예. 난 이걸 잘한다. 이거 다자신 있다. 아 잘한다. 아뭐 이런 거 자신 있다. 아 저는요 뭐 외모에 자신 있을 수도 있고요. 아그아 그런 건 아닙니다. <웃음>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항상 불행한 일이 있어도 불행 <웃음> 웃을 수, 수 있습니다. 아아 아, 아, 음,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저는 약한데요? 아예 잘합니다 잘하. 음아 그래 재밌어. 그래도 맞아요 좀... 맞아요. 맞아. 저는 표정이 다양하죠. 아 맞습니다 <웃음> 너무 재미있 <웃음> 네, 어, 네, 저희 이제 브이앱도 슬슬 마무리할 시간에 따 아! 서 <웃음> 그러니까 저희 오드아이스크 활동 너무 많은 관심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웃음> 아, <웃음> 아 울것 같아요 언니 운다 했잖아요 근데 오늘 네. <웃음> 그러니까 너무 막지 마하지 마시고 아, 슬퍼하지 마시고 저희 잊지 마세요 <웃음> 네, 저희는 그냥 단지 조금 이제 활동을 열심히 했으니까 맞아. 맞아. 잠시 쉬면서 더 외모도 가꾸고 실력도 이렇게 칼을 가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맞아. 그래서 맞아. 나, 맞아. 딱 완전체로 나왔을 때 지금부터 더 완벽한 모습으로 네. 그러니까 맞아. 팬 여러분 기대해주시고 그렇죠. 기다려주시고 잊으시면 돼요 다음 유닛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맞아요 이 저희 2 8팔일날 이분이 앨범이 공개되잖아요. 맞아요. 와! 와 이분을 축하해드리고요. 축하아 뭐 축하해드리고 축하해아 오늘 오늘 며칠이죠? 오늘은 이십 오늘 이십육일이 아, 네, 요아이해어요 네, 왜 그래요? 왜요? 와우 시간 진짜 빠르다 먼저 와. 일단 이분을 굉장히 축하해드리고요. 맞아요. 자 저희 부분님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 이대의선에도 앞으로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맞아요. <웃음> 많이 많이 열심히 할 테니까. <웃음> 맞아요. 다음 해주세요. 다음 리도 화이팅! 네, 이제 마지막 리눅만 남았습니다. 아! 기대 많이 <웃음> 저희 요 얼마 남지 너무... 않았습니다. 호응을 하면서 끝낼까요? 아 <웃음>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지금까지 이달의 소녀, 오다의 사표였습니다. 네. 안녕!